진짜 Oberl 뱁와 아아! 면거비살 면거비살 짠짠짠짠그아 음! 해, 내가 지금 가 음! 음! 해산해 음! 해산 서비스를 주신 다음에, 이에이것도 요청하시면 따로 서비스주시 이거 또, 이거 기밥거다가 하나 올리고 음, 연어 와이연 또, 이거 또, 에너지입니다네 오늘은 제가 예전에 한번 촬학했던 곳이에요 저의 인생 숙성의 맛집 바로 노량진 수산시장 내에 있는 독도산입니다 어, 독도산은 너무 많이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그래도 제가 짧게 말씀드리자면 독도산은 대형 화어 숙성 모듬의 맛집입니다 오늘 어, 오랜만에 갔더니 자리도 좀 변동이 되었고 새로운 것들이 생겼더라고요 어, 바로 자리는 노랑진 수산시장 내 1층 화업 2, 3호점이고요 키오스크가 있더라고요 어, 저는 노랑진 수산시장을 정말 많이 갔지만 키오스크가 있는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셔도 되고 이게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미리 주문하신 다음에 포장을 찾아오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홈페이지에서 주문을 미리 해놨고요 홈페이지는 여기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둘게요 어 제가 뭘 먹을지 막 공무 고민했는데 추천해주시기를 요즘이 민어회가 철이래요 그래서 민어회를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요번 오늘은 미식가 4.0을 시켰습니다 미식가 4.0 세트는요 어... 회! 회 90%가 특수부위, 뱃살과 뭐 특수부위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세트예요. 여기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도수산에서는 뭐 1인, 2인, 3인, 4인 이렇게 인분으로 구별해서 을 판매를 하고 계시고요. 저는 오늘 많이 먹고 싶어서 4인분을 어? 주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징어회랑 해산물도 제가 한번 주문했으니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오늘 내가 회에는 또 소주잖아. 소주 제대로 먹으려고 레몬도 준비했어요. 그럼 저와 같이 한번 독도수산의 맛있는 회 한번 즐겨 보실까요? 여기는 광어 지느러미엥가와라고 해서 엥가와 들어갔고요. 여기는 참돔 배꼽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황새치 메카도. 네, 메카도는 뭐예요? 이거는 참치 종류죠. 아 참치 종류는 참치 배살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배꼽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여기는 참다랑어 가마살입니다. 이것도 참치고요. 그리고 여기는 강도다리 새꼬시. 네, 여기는 연어 배꼽살이고요. 여기는 참다랑어 배꼽살입니다. 네, 이렇게 특수 부위 가지금하나둘셋넷 네, 일곱 가지가 들어갔고요. 안녕세요 여러분 이거봐요 대박이죠 대박 아 너무너무 아름다워 내가 이거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인, 인스타에 올렸는데 사람들이 여기 어디냐고 이렇게 DM으로 문의가 왔을 정도로 여기 진짜 퀄리티 대박이에요 대박 오늘은 제가 아까 듣기로 실장님께 듣기로는 일곱 가지 종류의 뱃살이 들어가 있대요 아 진짜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아 그럼 우리 부모님과 함께 저 맛있게 한번 즐겨볼게요 아 오늘 진짜 소주각이다소주각이야 이렇게 레몬을 닦아고레몬집을 이렇게 왜 다르게? 어? 다 뱃살이야, 위에. 여기는 다 위에는 배꼽살, 뱃살 이렇게 특수부위야. 엄청 맛있지, 엄청. 나 다른 거는 다 기억 안 나고, 얘는 기억나. 아빠 이게 여기 있는 게 광어 앵가와. 광어 지느러미. 광어 앵가와. 이런 거는 음. 간장이지, 간장이지. 광어 앵가와. <웃음> 피부양자 짠아 기름진거? 까먹더라아 어떻게 이렇게 해서 아 맛있겠다 여기 내가 진짜 인생의 집이야 내 인생의 집 거기다 초콜릿이 꼼꼼하게 놔 여기가 폐의 두께를 설정할 수 있어 그래서 얇게 보통 두껍게 근데 나랑 아빠는 좀 두꺼운 걸 좋아해서 내가 좀 두껍게 썰어달라고 했어 그거는 안먹자 <웃음> 술이 그냥 쭉쭉 넘어간다 쭉쭉 넘어가 아주 그냥 오징어웨 오징어 아니 저 오징어웨랑 이렇게 해산물 모듬 있는게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하더라고 오징어회랑 뭐 회사 멍게 이렇게 들어있는데 2,500원. 왜냐면 요즘에 오징어 엄청 비싸거든. 음? 엄마, 오징어 달다. 달달라 너무 달라 아, 진짜 맛있다. 아까 실장님스다 무슨 부위라고 설명해줬는데 기억이 안난 마. 강제로. 거? 얘는 연어다. 연어, 연어, 연어뱃살, 연어뱃살. 예. 하, 옆에 달근이, 달근이. 진짜 맛있지? 음. 이게 뱃살이라서 입에서 진짜 사르르 녹아. 엄마가 술을 한 잔도 못 드세요. 자, 하나 먹으면은 세상이 빙빙 돌고 온지안이 빙빙 돌는데 이거 맛보더니 아, 자기 우알코 맥주라도 하나 사올걸. 그만큼 술을 땡겨 부르고 맛도 있어가지고 필수라니까. 하지만 나 누구야? ENFJ, 계획적인 여자야. 우알코 맥주 있지? 응? 무런 말리 위해서. 그리고 아까 엄마가 매운탕을 끓여놨거든요. 근데 나는 노랑지수산장이 그렇게 많이 다였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주는 집은 처음이야. 와,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주니까, 그렇지? 나 이렇게 노랑지에서 깔끔하게 이렇게 담아준 거처음본것 같아.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끓였는데 너무 맛있대. 이거 빨리 먹고 또 이제 매운탕에 나 소주 딱한방딱 딱 마시면 딱 좋을 것 같아. 황수경. <목소리> 어? 소리 아삭아삭 짠 나는 얘가 너무 예쁜 것 같아 엄마 그거야 뱃살 뱃살 뱃살 근데 진짜 소고 기 같아 소고기 마블링 짜는 것 같아. <웃음> 엄마 진짜 맛있어? 엄마가 그말 하는 거 처음 본것같아 해본 거에서 소고기도 이렇게 아름답게 나올 순 없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진짜 이거 꼭 드셔봐야 돼. 아니 이게 솔직히 비쌀 수도 있어요. 비쌀 수도 있는데 그만큼 만족감이 크다니까. 그리고 저는 오늘 가족끼리 이렇게 세 명이서 먹는 자인을 시켜서 더 비쌀 수도 있는데 그냥 쭉쭉 들어가. 쭉쭉 들어가. 아름다워 <웃음> 솔직히 이거 먹으니까 이게 생각이 안 나지 좀 해산물이 그래 이거 다 먹은 다음에 이거다 천천히 먹어도 돼그 독도 수산 홈페이지 가면은 가격도 다 나왔으니까 어디 가서 눈팅 안 맞아도 돼 그래서 음 <웃음> 천천히 즐기면서 맛있는 거 먹어 얘는 해삼 그래야 돼불 그럼 우리 한번 짠 해주자 짠. 같이 짠짠짠짠 고기 짠. 어느 거 같은 한 한입 그래 아니 얇은 애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얇은 애보다 이렇게 두껍게 먹어서 이렇게 씹는 게 좋아 그래서 완전 두껍 이걸 약간 시말네 오징어 오징어 회, 오징어 회. 아, 음. 아, <목소리> 이게이 회가 두껍게 써니까 정말 식감이 정말 좋아요. 진짜 나, 나, 난 연어 좋아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주신 그회그 그 홈페이지에서 주문할 때 매운탕 거리도 주, 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렇게 줘요. 근데 양념 야채 다 주세요. 그것도 너무 깔끔하게. 저 그냥 하 돼. 진짜 물만 넣고 끓이기만 하면 돼 그리고 붙어 보면 서덜탕이 보면은 그 나무 뼈잖아. 그래서 살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살도 대박. 진짜 막 진짜. 주신 초밥 양념에 이것도 요청하시면 따로 이렇게 서비스로 주시더라고요. 거기 밥에다가 하나 올리고 음, 연어. 아 리얼로 연어 초밥. 아, 음, 너무 맛있어. 해가 맛있으니까 초밥 집에서 초밥 만들어 너무 맛있어. 민들라. 아, 오래간. 안녕. 안 짠. 짠짠짠짠. 그냥 레몬수 짠짠 나 여기다 이름 새기고 싶어 소울에내 전용 소울잔 만들고 싶어 아빠 도 하나 해줄까? 나 하나 만들까 하는데? 네모 허... 뭐 그만 다 먹었네? 아 너무 맛있어 아니 술이 술술술 들어가 술이 술술술 그래서 술인가 봐 술술 들어가서 레모는 <목소리> 나한테 약간의 오렌지 같은 존재야 다행이다 <목소리> 아어 밥에 아, 아, 아, 아, 아. 고추냉이 살짝 올리고 피란 연어 다와 연어 두께봐 연어 두께봐 장난 아니야 연어 줘봐 연어 줘봐 짠 레몬 근데 레몬 되게 맛있네? 제가 이번에 독도수산에서 미식가 4.0 세트와 활 오징어 모듬 세트를 먹었는데요 진짜 역시 오랜만에 먹었는데도 역시 맛있다 여기는 제가, 제가 당당하게 진짜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생의 집이랑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어 제가 말씀드릴 거는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지금 독도성 홈페이지에 가입하시면 은 포인트를 5천점을 주시거든요 이 5천점을 주문하실 때 사용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홈페이지 가셔서 5천 포인트 언제 없었을지도 모르잖아 빨리 이거회득하시기바라고요음 저도 맛있게 먹었지만 제가 정말 뿌듯한 거는 저희 아빠랑 엄마가 맛있게 드셔서 너무너무 뿌듯했습니다 솔직히 저희 아빠는 뭐맛있다말잘안 하시거든요 근데 회 드시자마자 계속 맛있다 그러시고 엄마는 너무너무 달다 그러셔가지고 진짜 완전 뿌듯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거 인스타그램에서 사진 올릴 거나 동영상에서 올릴 때도 막 아, 진짜 d 이 엄청 많이 왔어요 왜냐면 사진 자체에서도 이렇게 기름기가 막 잘잘잘 흐르고 회가 신선한 게 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 어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음. 저는 요번에 미식가 4.0 세트를 먹었는데 아, 진짜 진짜 진짜 최고 진짜 최고 그, 그 구성 중에 90%가 특수 부위랑 뱃살 부위잖아요 그래서 입에 넣자마자 와상상 뭐가 그리고 이거 주문하실 때 홈페이지에서 보시면은 두께를 설정할 수 있어요. 뭐, 보통, 얇게, 두껍게. 근데 저처럼 식감을 중요하신 분들께서는 두껍게 설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가서 키오스커에서 주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말로 해서 주문하셔도 되는데, 뭐 이렇게 노랑진이 복잡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홈페이지에서도 되게 잘 나와 있으니까 홈페이지에서 주문하신 다음에 피급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보면 홈페이지에 보면은 뭐초장 락교, 생와사비 이런 거다 체크도 돼있고 그 다음에 초밥 양념도 체크하시면 주시고 거기다 설탕도 체크하시면 깔끔하게 포장해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홈페이지에서 주문하신 걸 추천드립니다 모르면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음. 이게 진짜 먹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이야 그래서 어제 동생이 왔길래 제가 동생한테 말했어요 7월달에 한번더 먹자고 왜냐면 제 동생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또 이렇게 한잔 하면서 먹기로 했습니다 정말 정말 여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꼭 드셔보시길 강추합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